아이스크림 먹자. 뭐, 뭐 아이스크림? 안돼. 와 맛있겠다. 어 내가 다시 아아뭐 어. 어, 이런 거 사왔어. 역시 아이스크림은 혼자먹는 투게거야왜 <놀람> <놀람> <놀람> 혼자만 먹어 같이 먹자 싫어 <놀람> <놀람> 한입만 먹자 근데 진짜 딱 한입만 먹어 <놀람> <놀람> 숟가락 가져올게 이렇게 맛있는 걸왜 혼자 먹고 있어 야! 너네만 먹고 있냐? 나도 한입만 먹자! 아 아빠 한입만 먹자 아니 그게 무슨 한입이야! 애들아 아빠가 항상 말하잖아 응? 이 뚜껑에 묻은 거를 항상 먹어야 된다 왜? 이게 돈이야 돈! 이서연이서연 어? 민서연! 야! 어디 가고 있었어? 아! 나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었어 우와! 맛있겠다! 내가 사줄까? 가자! 그래! 근데 넌뭐 먹을 거야? 아! 나는 가서 고를 거야 그럼 너는 뭐 먹을 거야? 글쎄 네가 결정해주라 아니!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먹어 먹고 싶은 거? 거꾸로 수박바를 먹으라고 이게 더 맛있단다 수박바를 먹으라고 이게 더 맛있단다 이게 더 특별한거야 난 이거 먹어야지 어? 수박바가 없네 어 거꾸로 수박바가 없네 아쉬운데로 수박바를 먹으뭐뭘 하겠다? 나 그렇게 먹어. 응. 이상도슈크관은 돌려 먹고 싶더라. 아빠 왔다. 왔어? 응. 아버님 오셨습니까? 어 예의가 바르구나. 알겠습니다.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다 놨는데 먹었어? 아이스크림 있었어? 가져와 볼게. 언니 응? 기대하지 마. 또 이상한 거 사줄 거야. 맞아 기대는 하지 말자 그래 아, 왔다 우와 우 그럼 어디하고 가보자 이거 봐 처음 보는 거지? 거꾸로 수박 바 아. 수쿠류를 주물러 구구콘 마다카스텔 바닐라 처음 보는 거지? 저기요 아저씨 이거 나온지 좀 됐어요 됐다고? 응 역시 아직씨는 응. 응. 응. 내가 뜯어줄까? 응 이거 잡고 있어 봐응자어자 <웃음> 아, 이거 먹어봐 뭐 는니야 왜? 꼼바를 왜 먹어? 이거 내가 따지시니까 내 먹어 야지 착한 내가 이해해. 혜연아 왜 이렇게 다 흘리고 먹어 이게 다 돈이야 돈너 이거 안 먹을 거지? 이 얼마나 맛있는데? 야, 너 쌍쌍박 게임으로 들어봤어? 응, 그거 반으로 자르는 게임이지? 아닌데? 언제쯤 게임이야? 이건 더 이상하게 자르는 거라고. 해볼래? 그래, 하자. 나부터 할게. 응. <웃음> 아, 나 할게. 응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? 뭐야 이거? 나 똑같이 잘랐어. 진 <웃음> 예. <한쪽. 웃음> <웃음>